는불사입니다 네,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네,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. 네, 많이 떨리겠지만 긴장하지 말고 저희 불빨간 사춘기도 응원할 테니까요.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, 하나, 둘, 셋!